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가권력을 갖고 장난치냐면서 윤 대통령을 지칭해 깡패라고까지 막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엑스줄이 타더라도 그렇지 야당의 대표라는 자의 신분도 있는데 최소한 할말 못할 말은 가려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깡패라니요 진짜 깡패가 뭔지 깡패의 맛을 아직 못봐서 그런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종천의원의 워딩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첫째, 1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자신에게 청구된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부인했습니다. 둘째 성남 F.C. 사건은 원래 무혐의였다면서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갑자기 구속사유로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셋째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돼가는 폭력의 시대라면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셋째 향후 검찰이 추가로 여러 차례 쪼개기영장 청구가 이어질 경우에도 당 대표직을 사수하겠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전쟁상황 에 비유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직 사퇴 요구 에 대해서는 거부우사를 밝혔습니다. 이 회견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왜 오늘일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혐의에 대한 변명 을 시도했을까요 왜 그는 기자간담회 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오늘 이 발언들을 쏟아 놓았을까요 첫째,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해부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동료 의원들에게 한번더 호소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둘째, 검찰과 윤 대통령을 최대한 악마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거에 진 자신을 정적 제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자신은 죄 없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개딸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개딸 선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셋째 비공개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호소를 한데 이어 여론을 움직일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민주당 내 의원들의 분위기가 호의적이지만 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체포동의안의 처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안으로 1대1 의원들과의 설득작업 밖으로는 지지자들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과 여론을 움직여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돌아서 게할 긴급한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간담회는 전체 언론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당대표 사퇴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겁니다. 종천의원의 워딩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확고한 친 이재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의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이죠. 게다가 체포동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낼 건데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또 계속 올 겁니다. 범죄 혐의를 여러 개로 슬라이서 쳐가지고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완연한 하락세입니다. 박빙의 승부를 해야하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연 내년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용한 민주당 조천 의원의 말은 민주당 비명계 모두의 생각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재명이 오늘 간담회에 나선 이유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역시 한 장관의 답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 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빛나는 촌철 살인이 있었습니다 어, 이재명의 발언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사법사냥을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정근은 오늘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을 판사 앞에서 하면 되지 국민들을 왜 설득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장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오해들 하시지만 그게 아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체포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 그런 얘기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거다 뭐가 무서워서 안 가려는 것이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체포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판사계에 가서 구속여부를 심사받기 때문에 이재명의 말처럼 검찰의 구속영장이 부당한 사법사냥이면 이재명의 구속을 판사가 거부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떳떳하면 저런 짓을 할 이유가 하등에 없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유인태 하면 전 국회 사무총장이며 민주당의 주요 원로 중한 분인데 그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면 당장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설령 구속되면 어떠냐? 자질해서 법원에 가서 구속실질심사 받으면 누가 이재명 당대표 거치갖고 뭐라고 그러겠냐? 그리고 구속되면 좀 어떠냐? 그 정도 모험도 없이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적어도 당대표가 되고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라면 내가 구속돼서 들어가면 어때요? 하고 한번 결단하는 모습 이런 걸 국민이 좀 멋지다고 하지 않겠냐? 이재명이 속한 자기 당의 원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재명을 그동안 쭉 관찰해 온 사람들 누구나가 지금쯤은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이재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는 완전히 바닥이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난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지인 한 분, 그분은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분인데 이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 말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이 인간 정말 좀생이네큰 그릇은 아니야. 큰 꿈을 가진 사람 같으면 자기관리를 그렇게 하진 않았어.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아. 주댕이면 털줄 알았지 완전 인간성 개털이야. 어쩌다가 이런 인간한테 사람들이 몰리는지 이해가 안 돼. 저런 인간을 물고 빠는 자들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이분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재명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급해서 그런지 요즘 부쩍 말이 많아지고 언어 표현이 과장돼 보이고 실수를 연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치냐면서 윤 대통령을 지칭해 깡패라고까지 막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x줄이 타더라도 그렇지 야당의 대표라는 자의 신분도 있는데 최소한 할말 못할 말은 가려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깡패라니요 진짜 깡패가 뭔지 깡패의 맛을 아직 못 봐서 그런 말을 하는 모양 입니다.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자 북한의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사람이 최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신문을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화영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작 심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후문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누굽니까 속된 말로 한때는 깡패 우두머리였다 그 말입니다 이 대질신문 이후 얘기를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김성태를 만난 이후 이화영 전 부지상이 겁을 잔뜩 먹었는지 추가 대질신문을 거부한 말입니다 이유는 대질신문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성 치통이 생겨서 이가 전부 들떴다는 것인데 어쩌면 이를 전부 발치해야할 수도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추가 대질신문을 안 하려고 했다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겠습니까 깡패 우두머리가 뻑 소리 한번 지른 것으로 이가 빠질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바로 이런 게 깡패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뭘 했습니까? 단지 국민의 욕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할 뿐인 착한 사람한테 어따 대고 깡패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일념으로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있는 분한테 깡패라니요? 이재명 이 사람 품위도 인격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인간의 바닥이 모두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 당의 대표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민주당 의원들도 점점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꿈이 있고 포부가 있고 배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마지막 선은 지키는 법인데 이 자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이 어디가 깡펩니까 망가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고자 분투하는 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나설 필요도 없이 진짜 깡패의 맛을 보여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 한 번이면 이재명은 틀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원래 겁먹은 개가 더 시끄럽게 짖는 법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